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와야이 정도면은 안녕하세요 오늘 디비고는 송도에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안남동 주민센터가 있는데 여기 부산역에서 오시는 분들은 26번 버스 타시고 저 안남동 주민센터에서 내리시면 송도 골목길 먹거리타운에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큰 차들은 좀 들어가기가 힘들고요. 일방통행길이거든요. 이게 자차로 오시는 분들 내비게이션 찍으면 아마 이쪽으로 차로 오라고 할 건데 좀 한참 성수기 때는 차로 진입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. 이쪽으로 쭉 가게 되면 은 어, 송도 해수욕장이 나오거든요. 한번 저랑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렇게 송도 이 골목길을 지나시면 요 드디어 송도해수욕장에 도착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1호 공설해수욕장 와야 역시 송도해수욕장은 다른데랑 다르게 뷰가 특이하네요 보시면 이렇게 이게 케이블카가 지나가죠 이 송도해수욕장이 가진 의미가 좀 있는 게 여기가 아시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에서 아까도 간판이 적혀있었죠 무려 1호 해수욕장입니다. 그또 의미가 하나 더 있는 게 성도 해수욕장은 태풍 매미 때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어요. 이거를 지자체에서 또 대대적인 공사를 통해서 지금은 완벽하게 복구됐어요. 이게 케이블카도 지어지고 이 바닷뿐만 아니고 이렇게 걸을 수 있는 막 스카이워크나 이런 것들이 잘 지어져 있죠.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길게만 얘기할 게 아니고 왔으니까 제일 랜드마크인 우리 성도 케이블카를 한번 체험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얼마 안 멀어요. 저기로 가면은 바로 케이블카거든요.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. 자 이렇게 도착한 곳이 송도 케이블카의 하부터미널입니다. 하부터미널. 보통 여기서 매표해가지고 저 뒤에 보시면 저쪽 보이시죠? 여기 상부터미널로 많이 이동하거든요. 한번 일단 매표하러 가보겠습니다. 현장 발권이 있고 무인 기계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무인발권기로 가볼게요 올라가서 한번 대기 번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, 좀 성수기 때나 공휴일에 오시면 은 대기 번호가 좀 많이 기다려야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산책하고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곳들이 제법 있거든요. 바다 풍경 보시면서 걸을 수 있는 다 제법 있어서 사탕을 주셨습니다. 송도 해상 케이블카. 환승을 기다리고 있고요. 같은 경우는 바닥에 뚫려 있는 크리스탈 캐빈이기 때문에 그럼 어, 관광검사 네. 어, 친절하게 해주셔서 다행히 저 혼자서 이렇게 타는 사치를 누려보게 됐습니다 아 이렇게 문이 한번 열렸다가 다시 닫히거든요 이거 당황하실 필요 없어요 실내에 에어컨이 없어서 혹시 여름에 덥지 않냐는 라그 궁금증들이 많으실 텐데 이렇게 일단 작지만 제법 성능 좋은 선풍기가 두 개가 부착되어 있고요. 아, 지금 바깥에 30도 가량 되는데 예, 바닷바람이 불어서 크게 안 더워요. 오, 이거 보세요, 이거 보세요, 이거 보세요. 와, 야, 이 정도면은 일반 케이블카보다 좀 가격이 하더라도 크리스탈 캐빈을 타는 이유가. 와, 이 정도면은 있겠죠? 음. 와, 저희 오늘 진짜 괜찮아. 오늘 살판 났다. 이거를 저 혼자서 이렇게. 이옆을 옆에 보시면 옆에도 장관입니다. 이 펼쳐져 있는 이 송도 해수욕장의 이 광경과 이또 지나가는 이 케이블카에 또 애기들 있으면 또손 흔들어 주셔야 되고. 와, 이 발이 너무 짜릿해요. 지금 저는. 이거는 진짜 깨끗하게 보여서 엄청 짜릿하고 보기가 멋있네요. 이렇게 가족끼리 여행하다 보면은 이런 거 정말 무서워하시는 분들 한 명씩 꼭 계시거든요. 또이 얘기를 하니까 또제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제가 7살 때였는가? 그때 한참 파도풀장이 막이게 생겨나고 이랬을 때아 그리고 또 꿀팁이 있다면은 오늘 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웨이팅이 많이 길지 않았어요. 그러나 웨이팅이 정말 긴 날들이 있어요. 그런 날에는 저, 저 앞으로 보시면은 여기가 상부터미널의 주차공간이거든요. 보시면은 앞에 상부터미널 보이시고 밑으로 주차장 보이시죠 처음 오실 때 보통 많은 분들은 저 하부터미널에 주차를 하시고 거기서 이렇게 매표 하시고 구경을 하시다가 타고 올라가세요 그런데 그 웨이팅이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미리 차로 차로 오시는 분들에게만 해당되겠죠 상부터미널에 주차를 하시고 조금 걸어 올라가셔서 상부터미널에서 매표 를 하시고 타고 올라가시면 하부터미널에 왔을 때보다 훨씬 더 웨이팅이 적게 올수 있어요 완전 꿀팁이죠 그런데 단점으로는 얘기했듯이 차가 없으면 이쪽으로 바로 오시기 힘들다는 것과 또 주차장에서 차를 주차해 놓고 상부터미널까지 걸어가는 계단 높이도 제법 된다는 것 이정도만 감안하시면 충분히 뭐 시간 절약 하시는 데는 메리트 있는 여행 코스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크리스탈 캐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야, 나는 이게 있으면 좋겠다 없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어,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도착했습니다 하차할 때는 뭐 따로 직원이 와서 문 열어주는 게 아니고 자동이니까요 완벽하게 이렇게 멈출 때까지는 안전하게 앉아계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저는 조금 일찍 일어난 감이 있어요 하차하겠습니다 상부터미널은 하부에 비해서 좀 작지만 쾌적합니다 여기도 특징이 굉장히 시원하네요 자 이렇게 상부터미널에 도착했고요 상부터미널에도 이렇게 산책길과 즐길거리들이 있습니다 내려가는 데는 그 입구 번호표 없이 바로 온 순서대로 하니까 좀 빨리 내려가기 희망하시는 분들은 일찍부터 와서, 와서 주의 서 있는 게좋습니다 오늘 디비고 송도 케이블카 표는 이렇게 케이블카 위에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부산의 명소와 명물을 디벼드리는 다이나믹 부산 고거싱 디비고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. 낙다이었습니다 안녕!